고맙아형 A형 형 E.N 혈액형 E.S. 고민형 아, 나 이거 모르는데 MBTI 안어 제대로 그러니까 취미. 검사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노래방 많아가지고 아, 응. 다, 다, 다, 다. MBTI 모르니까 오용 쓸까 나, 어? <웃음> 이제? 나를 닮은 사자, 그림 보현아, 나 아이로 시작할 것아 이로 시작할 것 같아. 이난아지호선 아, 호선은 아야나오0대5 아냐고. 나 활발한 것 같아, 나는. 다가오는 건 잘하는데, 관종기가 있는 것같아 인정합니다. <웃음> 똑바로 어사기치 말고. 난 키, 키, 키, 키, 키, 키, 키치만 올려도 되나? 예. 아 진짜. <웃음> 아예 응. 스파이크 신으면 독감이 자요 아니, 이, 스파이크 이, 신고 이, 그게 안 올라가잖아. 시제로. 어너내농마가다 블락이야. 형, 제가 고등학교 체육대회 우승시켰어요. 너무로 농함 붙자안 되겠다. 난, 벙커 꽂아줄게. 어? 야, 구시작하니이 삼성라인에서 우리, 그치? <웃음> 그치, 주사 빨라 꽂았는데 갑자기 푸른색이 흘러갖고, 어. 뭐, 거짓말은 치면 안 되지. 뭐, 안 되지. 네. 기하, 기하, 아니지, 지 아니지. 만잖아 TMI 거짓 말이고. 루키즈에서 내가 담당한 역할은 그키즈 데이트에 말한 건가? 음, 안 댄서 댄서라고. 아, 댄서 댄서. 진짜. 가지고 뭐든지. 로 만들어 요 만들라 얘들아. 뭐였더라? 아이유 님의. 와. 왜, 왜왜 아니 왜 이미지 왜 좋아. 좋아 보일 노래 하지 말고 사자님 노래 하라. 평가 아이비님이 그러니까 뭐. 내 근데 약간 이 e 같지 않아? 이 뭐. 음. e 같아. 사자가 와. 애 막상 그랬하니까 생각이 안 나. 네. 사자가 약간 갈 갈기 있고. 네, 우리 그렇게 생겼지? 네. 너를 닮은 거니까. 야, 너가 살짝 사자상이긴 해. 네. <목소리> 다시 그릴 수 있나요? 갈기가 있고요. 이게 톱니 바퀴잖아. 아직 완성 안 돼서 그래. S T V. 그러니까 루키즈에 내가 담당할 역할은. 저의 개그 담당은 따로 있어가지고. 자오명이. <목소리> 예? 아, 사자. 그 자체기 <웃음> 아, 어, <웃음> <웃음> 아, 남았으면... 이 때문에 바꾸는 사자. 아끼는 야구를. 어, 그림 안 그리면 진짜 오래된데? 야. 진짜 오래된데? 눈만 남았어. 닮았어. 이거만 그려. 아니, 그리지도 없어. 아, 아, 코랑 입을 안 그리면 돼, 돼 이제. 어. 어, 어. 사자, 사자. 누가 와요, 사자? 응? 해바라기 같은데. 털헐팟 힙합이야 크러시 너도 보고 있어. 둘인 이네. 어, 저 근데 근데 아이러브 아이가 아이이요 똑같네 둘이. <웃음> 아셨어. <사실. 웃음> 근데 이거는 가로 아니야 가로. <웃음> 이렇게 아 이렇게. <웃음> 여기 장비가 없는데. 아, 아, 장비가 그러니까? 필요하니 그냥... 장비가 어... 필요하니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많아서... 나는 다 너무 아끼니까 안 아끼는 장비 없어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질문들과 노래는 사자가 아니야 이거. 사자 아, 너무 탈모 아니었어 진짜? 아니 <웃음> 탈모야 사자가 좌우명이 저... 진짜 어렵다 분들에게 나를 어핀하는 이게 아닌 거 사자가? 모르겠어요. 이게 제일 고민이다 그 센터 본능, 멋있다야. 센터 본능, 아니, 본능적으로 센터가 로기때는에 음. 그런 쪽이었으면 저는 잘생김으로 아. 갔을 텐데, 처음에게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힘들네되그 좋았어요. <웃음> 써도 되죠? <웃음> 재현이 형, <웃음> 이지현이 형, 이어거어 이어서 매서이거 있어. 이어서 어, 어. 그, <웃음> <얘. 다 웃음> 아, 늘리려고 해가지고 너한 음. 85까지 늘리려고 했는데, 제가 더... 내가 한대? 아, 제가 볼래? 네. 이제 이따, 이따가... 이따가 제가 설명... 생일 선물로 한달 한 하겠지 하고 했는데, 아직까지 하고... 아... 어요 야구 시작하는 기회입니다. 진짜? 잘생긴면 울고 가는 거네 그걸로 가야죠 자해요자케자해요잘그랬는데 <웃음> 착해? <웃음> 전자, 전자 화가인 줄 알아요 나 상상한 집 가서지 아니 너의 집 강아지에 그러거 <웃음> 왜? 사자 왜 그러는데? 그냥 뭔덕까지. 저 야, 나는 지언되기 전에 지언되고 있는 당시에그 자소서를 옮기고 있었어. 자소서? 일, 응? 자소서 주일 동안 썼어. 난 2주 썼어. 그 밤새면서 아, 썼으니까. 아침에 노니까 그러지. 그 보강. 보강 할때 쓰는 게. 루스는 스스... 보왕의 바다 본사람들 본사람나 운동하는 거없다 오! <웃음> 나고... 응난 라고... 진심을... 나못 시켰어? 혹시... 네? <웃음> 누가 시켰어? 아니 시킨 거아니요 저요? 어... <웃음> 이렇게 보다 <해보단> 낫죠 어... <웃음> 여기 탈모... 살몽... <웃음> 미래의 권우를 그린 느낌 네, 혼자서 외로울까봐 나도 똑같은 근데... 사자 아니야? <웃음> 사자지요 해요 해. 그렇죠. 네. 해라 사자. 그러니까 뭐가 거. 그러니까 거. 뭐가 사 뭐가 해고 뭐가 사자야? 이게 사자? 내가 사자지. <웃음> 아, 닮은 사자 그리는 거였어요? 네. 네. 그럼 미는나 아니죠? <웃음> 아니야. 이건 진짜. 너, 아, 너야 너. 닮은 사자 그리는 거지. 아니야 아니야. 도대체 해가 왜두 개나 있는가? <웃음> <사>, 사자 사자 사자. <웃음> 꼬리야?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리 얘는 몬이 없어? 예. 몬톤 같아. 오케고나 m b t 원리 n f p 거든 근데 한번 바뀌었거든? 시간 나면 날 그걸 바꼈네. 고한 있어. 이거 구나? 이건 기 하나 있어. 야구는 2로 하는데 생생활은 생생활은 I로 하는 맞겠고가 너무 어려운데? 어떤 거? 등번호. 1 7번을가야 이유는 7번 다음이 1 8번이기 때문에 어, 어, 네 선생님이 네, 28번이기 네. 네. 때문에 됐다 <웃음> 좀 성숙한 느낌? <웃음> 그런 느낌 좋다는 거 같아요 으음 아니다 이거요? 바뀌는 야구 장비? 블루션 멤버 누구지? <웃음> 형을 일단 넣어줄게. <웃음> 넣어줄게요 넣어줄게요 지지 야지 동현아. 네. 너무 줄끼어 아니지. 불편도 <웃음> 안 나와요. 몸무게 7 8 0 k g 18번 다음 19번이어서 19번 달고 싶은데. 그때 음... 데 아, 스토리, 스토리 올린 거 그거랑 너무 똑같이 그린 거 아니야? 경상통그거 아니, 그... <웃음> 너무 똑같이 그린 <웃음> <있는> 거 아니야? <웃음> <이게> <웃음> 이거라도, 이거라도 그려야 되나? 이게 딱 너야. <웃음> 너무 이거는 약간... <웃음> 아, 이거는 야, 나. 이거, 야 이거 봐봐. 아, 아 오케이x3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네? 입은 없어요 입이요? 아, 입이 <웃음> 없구나. 네? 입이 아닌데. 코잖아, 저. 코예요? 뭐 말한 거야? 이거 코야 입이야? 입이지. 코 없어, 그럼. 코 여기 있어요. 그래. <웃음> 이거 입이잖아 입이야, 입 그거 못 봤어? 알지? <웃음> 아, 경산제. <경상> 응. <웃음> 거기 코 없잖아, 있마 그렇게 나지 네, 저 아니지. 경산제사. 경산이. 경산제사. 아, 그 사이에 이제 제사 <웃음> 쓰는 거 걸. 경산도 가로 가로 열고. <웃음> <웃음> 센터입니다. 눈에, 눈에 띄기 때문에 좀 갸름한 사자입니다. 블루샤 멤버를 팬들이랑 찍으려고 아, 그것도 좀 있긴 한데 춤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춤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17번 달아가지고 선배님이랑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. 저산린이에요 저 무게는 많이 못 드는데 묵직한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아 같이 동네와 가다가 가 이제 그 리틀 단이도붙었거든 먼저. 거기 추천해줘서 확인했어요. 저 액션이랑 코미디, 금제 도시 이런 거. 아 근데 이게 친해지면 은또 달라져가지고요. 첫, 처음 봤을 때는 아인데 나중에 친해지면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저 옆에 준서 용이랑 친해진 것 같습니다. 그때 루키데이 때 보고 엄청 친해진 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. 일단 친해지려면 같이? 네. 멀쩡 안해 멀쩡 <웃음> 안해멀 사자의 그펄 그거 한 건데 표현이 잘안 됐습니다 원래 막 샤프 같은 걸로 하면은 잘될것 같은데 심심할 때한 번씩 그려가지고 그렇게 막못 그리는 것같지 않습니다 근데 <웃음> 이게 뭐냐 이게 그 아니지 왜다왜다왜 왜 왜, 왜 아까 형한테 빙사한테 다였다고 아, 윤호 키 소였네. 미드라고 다 보람 있구나. 시잖아. 아쉽지. 뭔지. 위너의 강승현이라고. 뭐 힘들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아, 지나가리라. 그냥 흘려보 없이 그공도사뭐이거 사자라면은 위에 이렇게 털이 있죠. 딱 털, 이성세하겠다 이, 수염도 있죠 날카로운 이빨과 이렇게 이 먹잇감을 먹고 싶은 이 모아진 눈 그리고 이제 사, 사자는 이제 눈썹이 두꺼워야 하기 때문에 두껍게 누른 짱구 눈썹 같은 눈, 썹 근데 코를 <웃음> <웃음> 이게 사자코인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게 <웃음> <웃음> 그러셨어 <그러셔서 웃음> 이고 사자는 <웃음> 확실합니다. 얘, 얘도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로 아. 이렇게 메꿔주는 <웃음> 이게 공사가 없어져가지고 <웃음> 5월 28일 공사년생인데 잘못해서 <웃음> 5년 28년 공사일로 <웃음> <아니>, 뭐. <04일로 웃음> A B형인데 <웃음> A B만 넣으면 뒤에가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<웃음> 제 자아는 세 명이기 때문에 세개좀 <웃음> CD를 <웃음> <웃음> 세개 넣었어요. 멋 있어? 잘지 좋다. 너 이거 너 이거, 이거 끝까지 가야 돼. 이 느끼는 끝까지 가야 돼. 당디기 방. <웃음> 상디기 디기디기 당디기 방방 디기디기 당디기 당디기 방. 밥 여덟 <웃음> 공기? 음. 반찬 불고기. 김치찌개 제일 좋아하고. 라면은 제일 많이 진짜 배고프네. 치킨 한 마리에 비빔면 세개 끓는 거. 이거 무슨 볼래요? 콜. <웃음> <웃음> 원래야 근데? 응, 네, 귀여워. 게미 아니야? 채우고 싶어서 썼습니다. 아, 그, 네. <웃음> 네, 네. 네. 네, 네. 거예요, 아, 애들이 쓰라고 쓴 거예요, 애들이 쓰라고 쓴 네. 거라고요? 무엇을 해서? 나. 니긴 이거. 역시 비율. 아니, 예, 사자를 그리고 맞아. 이제 몸통도 얼굴만 했으면 약간 중중 떠다니는 것 같아서. 몸통도 그러는데 다리가 땅에 닿아 돼 가지고 땅까지 그러는데 <웃음> 이게 길어져 가지고 살짝 기린도 늘어봤어요유노 빙구 약간, 약간 바보 쪽. 제가 살짝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말해 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다녀서 빙구 소리를 많이 들어요. 브레인이요 원래. 이게 제가 고등학교 2 학년 때 19번 달고 자라기도 했고. 원태인 선배님의 뒤를 이어서 여기. 받친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19번을 달고 싶습니다. 아 제가 먼저 적었는데 네? 뺏겼어요. 네? 아니에요. 다시 <웃음> 아니라고? 같이 같이, 같이, 같이. 왜연히 약간 왜, 제거 그렇게. 보고 갑자기 옆에서 음. 어? 나도 그래가지고 갑자기 적어가지고 어, 아 잠시만요. 그게 그 일본 수사 책인데 어느 날내 죽음에 네가 들어왔다. 이거 누가 그 봤는데 그게 인스타, SNS에 많이 떠가지고 교보문고로 갔는데 눈에 딱 보이길래 사버렸어. 야구 시작한 이유가 일단 공부보단 운동을 좋아했고 활동성 있는 걸 좋아했고 친구랑 체육 시간에 캐치 볼을 하다가 그 친구가 야구 부였거든요 테스트 한번 보러 와도 될것 같다고 잘한다.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 같아. 아까 아빠 기타 치면서 불러주시거든요. 네명들어가야되면은 4명 딱 생각나는 사람이세 분이셔서 아직 좀 어색해가지고